이 단독 보도 이후에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. 그 뒤에는 뭔가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. 권순일 대법관이 이 소부에 속해 있었습니까?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죠. 그러면 소부에 속해져 있지 않은 대법관이 개입합니까? 개입할 수 없습니다. 그죠? 권순일 대법관이 뭐 전화해가지고, 야, 이거 전화 납치로 좀 보내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? 당연히 공사한다 없죠. 행정처님 장 네. 저도 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우리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월 28일 날 어,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. 제목은 대법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, 이 단독 보도 이후에 어, 지속적으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뒤에는 뭔가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네. 자 여기서 핵심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뭔가 주도를 하니까 원래는 없었던 무죄 취지의 보고서가 추가로 제공됐다 그걸 봐서는 확실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판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게이 보도의 핵심이에요. 맞죠? 네, 저 보도는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 전원합의체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우선 대법원의 사건이 오면은 공동재판연구관 조 중에 신권조에게 먼저 배당이 되고 그 신권조에서 1차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. 이때 연구관들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유 무죄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쟁점을 정리해서 연구하고 보고서를 써서 주심대법관에게 제출한답니다. 이건 맞습니까? 뭐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다음에 주심대법관이 그런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정리된 여러 보고서들을 보고 아 이거는 그냥 어, 소부에서 간단히 끝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소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건 안 되겠구나. 조금 더 어, 검토 보고서들 좀 받아볼 필요 있구나 하면은 다시 조금 더 검토 보고서를 쓴다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. 자기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어찌 됐든 소부에 이제 보내면은 소부에서도 판단을 하는데 소부에 구성된 대법관들이 이게 의견 합치가 안 된다거나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원 합의적 회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, 그죠? 네. 예. 전원합의체로 이제 회부될 때 보면은 재판 연구관은 전원합의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 연구한 결과를 기휘 전에 또 미리 보고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연구관들이 어떤 결론을 딱 내놓고 이 사건은 유죄입니다. 그래서 유죄 보고서만 쫙 쓰거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쟁점의 보고서가 작성해서 소부 단계부터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소부에서 뭔가 의견일치가 안 돼서 전원합의체로 갈 때는 전원합의체 단계에서도 또 연구한 결과보고서가 수시로 제출되는 이런 형국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어, 유죄 취지의 보고서가 있다가 무죄 취지의 보고서가 갑자기 나왔다.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설사 무죄 취지의 보고서가 어, 나왔다 하더라도 뭔가 연구관들이 그걸 결론을 딱 내렸다. 이런 것도 아닌 거잖습니까. 그렇죠? 예, 네. 다양한 보고서가 모든 쟁점에 관련돼서 망나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용광로처럼 녹아들면서 대법관들이 각자의 견해를 정해나가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선일보의 단독보, 단독 보도에서 어,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인 무죄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 어, 통상적인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약간 좀 과장됐다 또는 침소봉됐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? 무죄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러니까 뭐 뭔가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 이렇게 뭐 봐야 되는 겁니까?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절차와는 좀 다른 취지로 부각시킨 기사로 보입니다 네 소부에서 이제 좀 논의하다가 이견이 있거나 정리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법조계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상고심에 이제 간 사건이 그냥 소부에서 끝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은근히 기대합니다. 아, 1, 2심과는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오겠구나. 뭔가 좀 어, 다른 검토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 이제 1, 2심에서 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결론이 낼, 내 다른 결론을 낼 필요가 있, 있다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거나 대법관들 사이 에 이견이 있다거나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것 맞죠?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 소부에 속해 있었습니까?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소부에 속해져 있지 않은 대법관이 소부에 속해 있는 대법관들이 뭔가 결정을 할때 개입합니까?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이 소부에 제가 알기로 처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 권순일 대법관이 뭐 전화해가지고, 야, 이거 전화 납치로 좀 보내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? 영향력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죠? 예. 예. 예. 알겠습니다. 다음...